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봅시다. 왜이 피규어의 매력에 응용할까? 네, 아니, 저는 어떻게 근데 빠졌어요? 이 매력이라는 거를 굳이 어필하기가 되게 어려운 어, 거잖아요. 있 나는 어.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 좋아서 출발. 저 출발이 원피스였어요. 원피스로. 왜? 원피스의 초파를 처음에 어. 피규어는 초파. 가지게 됐고 어. 구체관절 인형을 저는 음. 먼저 음. 이렇게 받아들였는데요. 음. 피규어나 이 구체관절 같은 이, 이 3D 음. 피규어들이 음. 너무 좋아요 저는 어. 그냥 좋아서 좋아서 그냥 가지고 보고만 어. 있어도 행복한데 그치. 주변 사람들은 저게 왜 좋을까 그래. 이렇게, 그래서 뭐라고, 뭐라고 해야 되저 그냥 너무 좋아요 저는 어렸을 때 그.. 아 지금도 난 너무 후회되는데 네. 아빠가 골라이언을 사줬는데 아. 지금 골라이언 엄청 구하기 어렵잖아요 그쵸? 그쵸 최근에 비싸요. 네. 새로 나오긴 했으나 그러니까, 과거 뭐, 것이 훨씬 더 그래, 골라이온 골라이언 저도 있었는데 어, 있었어요? 황나라 네. 네. 어. 근데 이제 골라온이 네. 그 복각돼 가지고 이제 대만에서 뭐 이렇게 나와요 싸게 나오긴 하거든요 그리고 곧 조만간에 뭐골라이은또 뭐 나온다는 얘기가 들릴 네. 있거든요 신비하고 코믹콘에서 네. 이번에 새 버전이 그렇죠. 버전 이 그렇죠. 나온다유 얘기가 있어요 국내에서 예약들을 많이들 받았었어요 그러니까. 근데 이제 이게 또 생산량이랑 맞추다 보니까 또 네. 국내 예약분들좀 쇼트가 많이 나는 그렇지. 그런 상황들이 와서 저... 어떻게 보할까다 들고 네. 저는... 아니 근데 진짜 네. 그런 거는 좀. 한정판 아니고 그냥 좀 이게 일반판으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 좀 이렇게 팔면 안 돼? 왜 한정판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? 자세히. 한정판이라고 하는 게또이 보면 요즘 들어서 한정판이 소위 말하는 네. 색깔놀이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.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에서는 뭐 예를 들어 마진가젯 같은 게 나왔다라고 치면은. 팔꿈치 이쪽에 있는 파란 부분이 음. 어디는 보라색이고 어디는 음. 검정색이고 음. 이런 식으로 조금씩 차이를 주는 거예요. 다만 그렇게 이제 음. 그렇게 해야 그쪽에서 판매할 때 조금이라도 음. 좀더 한정판이라는 것들 때문에 좀더 수요가 생기기 그럼... 때문에 약간 그런 것들을 노리는 거죠. 그 피규어에 대한 이제 또뭐 매력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또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그런 거죠. 그래서 저는 피규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공통점은 그런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뭐 영화라든지 여러 음. 가지 영화 걸 많이 좋아했었는데 내가 영화에서 보던 어떤 캐릭터든,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든, 그 아이가 내 집, 내 방, 네. 아니면 내 방, 뭐 이런 그, 뭐디 그, 진열장에 놓이는 네. 것 자체가 뭔가, 아, 확실하게 뭔가 너와 나의 어떤 그런 교감 연결고리. 어, 그게 너와, 나의 연결고리. 있기 때문에. 연결고리. <목소리> <목소리> 자야. 지금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이 피규어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팁같은 거 있을 거요 단지 그냥 먼지만 털고 그냥 뭐 이거 중용 청소를 안 돼요. 사실 그 먼지 털어주는 거 어. 자체도 굉장히 좋은 효과이긴 해요. 그렇죠. 네. 일단 맞아. 먼지가 앉아있으면 게 좋아 보이니까요. 그 털이 어떤 게 좋아요? 그 낙타 털도 있고 비싼 거 많이 있던데. 아, 낙타 털이요? 뭔 소리 털어 가, 가급적이면 이제 정전기가 돼서 아, 이렇게 나, 타, 타조털! 타조털? 네. 타조털이 좋다고 어. 아시죠? 뭐 털이게가 또 좋은 데 많잖아요 그중에는 집에서 어. 이제 공기청정기 돌리시는 분도 있고 어. 아예 그냥 안 들어가게 아크릴로 밀봉을 해서 케이스를 짜시는 분들도 어. 있고 하 여기 막물관처럼요 네, 어, 그런 면제가 안들어간다인요 근데 어. 그렇게 돼 있어도 어. 한정만의 높은 올수 있는 게 예를 들어 창가쪽에 있거나 해서 직사광선으로 어. 네. 아, 들어오거나 그러면 안되죠 그늘쪽으로 가야. 아무래도 좀 밀봉이 어? 어? 좋다는 얘기네요. 네, 네. 밀봉이 어. 좋고요. 그리고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막 커튼 치시는 네. 분들 도 있는데 또이 아, 매번 음. 시커멓기만 살 수는 없으니까 음, 그렇죠. 창문에다가 이제, 이제 좀그 자외선을 차단하는 아, 필름, 필름 같은 거를 발라주는 경우가 있어요. 아. 99% 정도까지 음. 차단하는 필름들도 있거든요. 그러면 일단 그 햇볕에 의해서 손상되는 화색이나 아 녹병 같은 걸좀 피할 수 있고요 그런 거는 이제 대량으로 좀 갖고 계신 분들한테 팁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집에 뭐한 두세 개 정도 이렇게 귀엽게 갖고 음 계신 분들 한테는 그냥 이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은 솔 같은 걸로 이렇게 여기도 지금 먼지가 있지만 이렇게 손으로 닦는 것보다는 솔 같은 걸로 이렇게 하나하나 정성껏 비벼주고 뭐, 예를 들어서 이제 어. 부드럽게 생긴 그 우리 결혼식장 같은 데서 쓰는 하얀 장갑 같은 거이고서 어, 어, 예, 예. 이제 예. 닦아주시는 어. 분들도 계시고 윤 어. 같은 거예 안경 닦기 같은 걸로 네, 그런 그렇지 네. 부드러운 재질로 네. 네. 예, 어떻게 닦아? 집에 닦을 때 하면 저는 이제 보통 이렇게 닦거든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닦는데 <웃음> 아니, <웃음> 어떻게 닦아? 니요 예. 아니, 예, 아니, 예, 아니 배어볼이 그래, 이 예, 예. 엄청 크거든요. <웃음> <웃음> 지금 이게 엄청 크네요.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제 색이 되어 예. 있는 부분들의 음, 음. 가급적이면 이제 좀 우리가 저희 같은 사람들이, 사람들이 배어버리고 음. 있으면 이게 100%가 됩니다. 400%거든요. <웃음> 100 그렇죠? 네. 이게 근데 저희한테 100%죠. 그렇죠? 1000%? 저희한테 400%예요. 이400 사이즈가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아, 생각하나, 여기가. 아, 여기가. 아, 뭐. 다시 얘를 독재를 해서 뽑아내기 때문에 뒤준해서발사해다 <목소리를> 지누께... 어, 한정까지 <목소리를>